말이 없긴 했었지만 누가다 처음으로 뭔가 좋아한 가요 대중 가요 그런 게있을니까 너네 한몇 언제쯤 인식하고 대중 가요를 좋아했어?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끼리 얘기한 적이 있잖아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<웃음> 나 먼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나는 몇살때 기억조차 희미할 정도로 어렸을 때아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진짜 좋아했고 별로 활동적인 어린이가 <웃음> 아니었었는데그 그 중에서 이제 음악 방송 보는 <웃음> 는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그 심신... <웃음> <웃음> 님의 아마 내가 한네 살? 그때쯤에그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아, 네살 때도 진짜 <웃음> 선 글라스를 입고 나서 입고 나서 입주고 나서 입그고 나서 입히고 나서 다그고 나서 뭐, 그러니까 나는 그 노래 아직도 기억하고 노래방에서도 모르는데 그게 아마 내 인생의 첫케이팝가안됐다있어 <웃음> 나는, 나는, 솔직히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, 연설 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. <웃음> 네. 그러니까 뭔가 나도 막 어릴 때 가족끼리 노래 혼가서 음. 불렀던 거는 그칵테인 사람. 상에서 기억만 어. 있고 내가 좀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상태로 TV를 시청했던 첫 달곡 릴라의 스트곡 94년쯤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<웃음> <볼것> <웃음> 이거 볼것 같은데 어떡하냐? <웃음> 너무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천정 100% 쇼에서 마실 충만 100% 쇼네가 그거 녹화하는 거 시간만 춰놨다고야아 몰라 그걸녹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아까 거기서 그아 카트다운 맞아 맞아. 이게 몰라 해체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봤던 <웃음> 기억이 있었어요 <웃음> 너는? 나는 뭐첫 k p o 이런 거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돼? 내가 처음으로 그 1,000원짜리 스페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음반사 서서 사던 카세트 테이프가 같지 남성 솔로를 참 그때부터 아, <웃음> 이게 취향이라서 아무 말도. 진지 나는 처음 내돈 주고 샀던 앨범이 이제 S S 일집이었고 이제 되게 유 깊은 분 s 탄생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. 음, 나는 나는 그래 A T T 였는데 나의 첫 덕질이랄까? 어. 근데 그거는 일집은 내가 너무 그때는 <웃음> 너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서. 1로 이어지지 않았고, 그때는 그냥 성당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동시간대에 세트를 베이지로 넣어. 그래, 어떡하지? 약간... 근 <웃음> 너는 녹화도 많이 했우네 <웃음> 그래서 어 MBC를 보고 KBS도 하고, 약간 그랬고, 어, 그럼 CG를... 많이 나고 이제 우리는 사실 그초릿 가요를 실시간으로 다 보면서 그니까 세대기 때문에 그러니 그, 작사가가 왜 되셨어요? 어떻게 되셨어요?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멈춤하게 되는 것이 그냥 그냥 <웃음> 숨쉬는 취향과 삶이었고 나의 생각이었기가 지금 생각해보면. <웃음>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쵸? 어 그때가 있어요. 우리가 안 그래도 이쪽에 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라 데 어? 그 어떻게 오, 되게 그때부터 뭔가 운명이 음, 조건들이 다갖쳐지고뭐 SNS 개고뻐하고